쇼트스톱 이라는 기술입니다 일단 쇼트스톱 슬로모션을 보시고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쇼트스톱이 대충 이런식으로 되는 기술이에요 이렇게 펼쳐져 있는 리버스 그립으로 끝나기 때문에 연계기 마무리용으로 쓰기에 참 적절한 기술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잘 쓰면은 철지게 들어가는 기술이기 때문에 제가 이용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강좌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바이텐드를 주신 팬그립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y2k를 해주세요. y2k로 로버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y2k 리버싱을 해주실 건데 중요한 점이 중지랑 약지로 잡아줘야 돼요. 뭔 소리냐면 이런 자세가 될 거거든요. 자 다시 이 자세에서 y2k 리버싱을 해주십니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계속 회전을 해요. 회전을 해서 한 요쯤 오셨을 때 오셨을 때 중지랑 약지로 이런 식으로 캐치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다시 이 자세에서 이렇게 리버싱을 해주실 때, 바로 오는 바이트 핸들을 이렇게 중지랑 검지로 잡는 게 아니라, 일단 중지랑 약지로 캐치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다시 해보죠. 리버싱을 하셔서, 리버싱을 하셔서, 이렇게 중지랑 약지로 잡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너무 이렇게 핸드 블레이드 끝을 잡는 게 아니라 핸들 중간쯤을 잡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근데 여기서 YTK 리버싱을 YTK 리버싱을 함으로써 이런 자세를 만들어줬잖아요. YTK 리버싱을 했던 힘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셔서 이게 계속 올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YTK 리버싱을 했던 힘 때문에 계속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 때, 이때쯤 오실 때이 엄지손가락을 세이프핸들과 칼등 사이에 두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대충 이런 자세가 되거든요. 이런 자세가 돼요. 근데 여기서 이게 y t k 리버싱 힘 때문에 계속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다치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슈트스탑이라는 게그 y t k 리버싱을 어, 계속 힘을 유지하는 게 관건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해요.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죠. 자, 다시 설명해드리도록 하죠. Y2K를 하신 다음에 Y2K 리버싱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중지를 중지 약지로 이런 모습으로 캐치를 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올리세요. 올리셔서 올리셔서 한 요쯤 오셨을 때. 칼등과 세이프핸들 사이에 엄지손가락을 넣으셔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그대로 잡으시면 캐치를 하시면 어, 기술이 끝나게 돼요 자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아이쿠야 이렇게 바로 저처럼 이렇게 클로징 하는 게 힘드시다면 힘을 계속 이용하셔서 하는 게 아직 미숙하시다면 저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어허, 계속 올라갈 때 올라가서 이렇게 딱 엄지손가락으로 올때 바로 이렇게 자동으로 닫히는게 아니더라고요잘안 닫혀 그럴때는 여기 있었던 검지손가락으로 여기 탱을 탱부분을탱 끝을 눌러주는거예요 그러면은 더욱 수월하게 하실수도 있을듯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올렸을때 잘 안됐다 마무리가 잘 안됐어 그럴땐 검지손가락을 눌러가지고 클로징을 하는거죠 네 이런식으로 연습을 했어요 저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설명 해보죠. Y2K를 한 다음에, Y2K 리버싱을 하실 때, 캐치를,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중지를 대시고, 약지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해서, 바이트 핸들을,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올려주시면서, 올려주실 때, 올려주실 때, 이 엄지손가락을, 칼등과, 세이프 핸들 사이에 두시고, 이런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그대로, 힘을 계속 끊김없이 이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닫히게돼 있어요. 자,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울 겁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요런을좀 잡아야 될듯 하니까. 자, 아무튼 대충 이런 식으로 되는 기술이고요. 강전은 이걸로 맞춰보도록 할 거예요. 어, 제 채널 좋아요랑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길 바랄게요.